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급부상하고 있는 쇼핑 앱의 트렌드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자료는 모바일 인덱스라고 하는 자료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서 순위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발췌해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조금 작년에 판도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부분은 쇼핑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이 됐고 다운로드가 됐는지 이 부분은 먼저 볼 건데요 단연 전체 순위 1위는 쿠팡이었습니다 어 다운로드 수가 작년 21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2623만의 다운로드 수가 있었고 2위가 11번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마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1600만의 다운로드가 있을 만큼 아 이제 전국민이 다 사용하는 앱이 당근 당근 하는 이유가 다 따로 있지 않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을 꼭 쇼핑몰로만 판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근처 마켓에서도 판매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충분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패션 의류 쪽에 약간의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종합 쇼핑몰, 종합 패션몰, 그리고 여성 의류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남성 의류 쪽 카테고리도 이렇게 탁!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이버라고 하는 앱이 약간 무신사로 표방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몰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느낌이 있다면 어 슈퍼스타아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 자사몰이라는 특징이 남성 의류 쇼핑몰 쪽의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도 87만과 3만 이렇게 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이 보이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남성 의류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투자사들도 좀 들어오기가 좀 꺼려지는 곳이다 보니 스타트업도 많이 안 나와서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성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다운로드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재그 359만입니다 자 지그재그는 거의 20대 3 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개의 쇼핑몰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물건을 골라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지그재그에 입점하지 않으면 판매가 거의 안 일어난다 라는 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 했는데, 최근에 카카오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카카오에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부터 이 지그재그 앱의 활동성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1등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등은 에이블리라고 해서 이몰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이 찾는 저렴한 어, 어찌 보면 보세 우류가좀 많은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 조금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자산몰이 있기보다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느낌이 좀더 진한 곳이 에이블리 마켓입니다. 그 외에는 브랜디나 스타일쉐어가 뒤를 잇게 되는데 퀸잇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145만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확인했더니 거의 400만 가까인 다운로드가 있었다라는 통계가 또 나와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는 앱인데 이앱 같은 경우에는 4 0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의류 쇼핑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류 쇼핑몰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데 타겟이 좀 연령대가 좀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피닛에 입점하셔서 판매해보시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마켓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처럼 가구 인테리어라든지 뭐 화장품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로도 순위가 좀 나와 있는데 거의 절대강자가 조금 어느 있다고 라 봐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인데요. 가구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곳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점해져 있는 마켓 플랫폼에서 판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칭후 음료품 판매 카테고리에 들어가져 있는 1등이 마켓컬리고 2등이 교촌치킨이에요. 근데 3등이 올웨이즈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올웨이즈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몇번 언급을 했는데 이 올웨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이때는 50만 다운로드 수였지만 지금은 다운로드 수가 좀더 많이 올라서 그리고 거래 규모도 많이 늘어가지고 음식요품 카테고리에서 점점점점 카테고리를 넓혀가지고 지금 생활 건강 그리고 생활 용품 다양한 카테고리로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고객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 입점해서 판매해야 되는 것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파세요. 다어 쌤이었습니다.